디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찰가 도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어났어요 오늘 저희 탈옥할 거예요 싫은데 여기 밥맛있어 좋은데 안돼요 탈옥해서 더 나쁜 짓 해야 돼요 No. 싫어요 저 착한 사람 될거예요 맞아요 저도 마음을 새로 먹어서 여기서 아주 무범수가 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왜 탈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도 평생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이 살림? 네! 네! <웃음> 어? 이게 아닌데? 없는 게 나이들. 좋아 흥. 아! 아! 아! 아 우리 어. 안전한데왜 때려요? 역시 얌전한, 얌전한 사람 때리면은 경찰 죽어요 얘들아 그럼 경찰이 슬쩍 가가지고 소매치기 하자 소매치기 가까이 가서 2 e 눌러 이. E. 아니 어, 제가 왜왜 어. 왜 그거 해야 되니까요? 안되네? 아 뺐지마, 뺐지마 뺐지마 총 들었다 총 들었다 아 올라가서 우리 산책이나 할까 얘들아? 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와밥 먹는 시간이다 밥 먹어야 돼 냠냠 냠냠 냠냠 아니야, 여기 밥 맛있잖아요 냠냠 진짜 맛있다. 냠냠냠냠. 고기 반찬밖에 안 나오는데? 냠냠 냠냠 냠냠. 음.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할까? 그래. 꾸야 여기에 무슨 교도소 운동장에 헬기가 있냐? 야 이거 현지라면은 현질하면 탈옥할 수 있대, 현지라면은. 아이고, 현지라면은 탈옥할 수 있다고 하네. 와, 이런게 다 있네. 아주 그냥 일류 맨님 일로 와보세요. 야, 나, 나, 나, 나 경찰, 나 경찰 카드 끼에 소매치겠어. 소매치겠어, 소매치겠어. 네, 어디야? 야, 잡혔어. 아, 탈옥하게 되는 건 힘들구나. 인금맨 나, 나총 나왔어. 총, 총 나왔어. 응. 어... 그 총으로 쏘자 그러면 나 무서워 할수 있어 머리만 아, 맞추면 이길 수 있어 얘싸얘 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쓰죠 왜안 되지 안 되지 얘는 없나봐 카드키가 어어나 카드키 나왔어 나 카드키 나온 카드키 나온 카드키 나온 카드키 나온 레레 따라 따라 따라 가자 도망가자 <웃음> 아, 아 음, 체포다 <웃음> 아. 자 애들아 어? 야야야야! 야, 야, 저기! 야저기저기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 범죄자가 우리를 와, 태우러, 와, 태우러 와. 왔어! 저기요! 저 태우고 와주세요! 아, 우리가 아니라 그냥 구경 온거 같은데? 우리 태우러 온거 아니었어? 빨리 경찰 찾아봐 어 뭐해? 경찰들이 날 보고 있어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이시바경 경찰이 날 때리고 있어 왜 때리는 거야 내가 문열어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경찰 그총 가져올래? 그래. 여기 카드키 얻었어? 어, 나 있어. 오, 열어 러놀어서와아아아총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왜 이렇게 잘해 언제까지 경찰들이랑 놀고 있을 거야 아이 경찰들이 나만 보는데 어떻게 해 <웃음> 나만 마끄한다고이 노란색 머리가 저 귀신같은 녀석이야 아어 갈게 갈게 얘들아 좀만 기다려 일로 로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와봐 너 일로 바봐 <웃음> 진짜 아, <야! 웃음> <웃음> 이노들 나만 쫓아오네 진짜 어어 어. 저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아 이게 얌전히 살아야겠다 내가 먼저 가 있어 그냥 음. 우리 이미 기지야 그래 거기 기지야. 있어 애들이 나만 쫓아와도 말이야. 음, 음, 음, 음. 소매치기 슬쩍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쳐 쫓아온다 경찰이 쫓아온다 얘들아 카드키 얻었어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알았다 총 먹고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후후 오케오케이 안쪽 차고겠지 아무도? 얘들아 술도 먹었어 금방 나갈거야 이제 알겠어 수 틀리면 숨은 되니까 미호야 타 우리 기지에 있을까 얘들아 나 끝장난거 같아 끝장났어 잘하는 애가 나한테 붙었어 오케이! 잡았다! 경찰 한명! 어, 복수했다! 이 녀석이 그니까 나한테 까불면 안됐지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금방 갈게! 알았다. 야, 이걸 또 해냅니다. 어, 얘들아, 나 경찰 핵이... 어, 그래, 음... 탈출에 성공했다고... 음... 기지로 와... 어, 비밀 기지로 갈게. 야, 이걸 또 해내버리네. 좋아요. 야, 핵이 갖고 왔어. 왔구나. 음, 나총좀 갖고 올게. 여기가 바로 저희 범죄 조직의 비밀 기지입니다. 야, 이차 사고 싶다. 멋있네. 자, 여기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사복을 갈아입고. 잠깐만, 이거 같이 이거 하나 사볼까? 어? 어, 애들아, 완전 대박. 아? 나 보수됨. 역시 현질이 짱인 듯. 경찬도. 어 어딨어? 경찰 없다. 경찰. 경찰 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애들아 들어와. 아니 경찰이 해개 경찰. 야나 일단 들어와. 어, 들어가 없어 거 없어. 무슨 일이야 저거? 와우. 파란색 니. 담배가 더, 더 있어. 뭐뭐 있어? 없었어. 어 여기 위에 있어. 폭탄 떨어진다. 얘들아 경찰 왔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 안으로 들어가 그냥. 나는 안에 들어갈래. 나 잡고 올게 얘들아! 어머 새끼야! 어머 새끼야! 잡았다! 아, 아, 얘들아 잡았어! 경찰 따라오는 거! 잘했어! 너 옷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나 현질했거든 자 얘들아! 내가 셀차 뽑았다! 타! 와. 타 타! 오늘 난장반전 피워볼라니까 이거 총 어. 어떻게 쏴, 근데? 네. 총을 어떻게 쏠까요? 그냥, 어? 조수석 착수, 아,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쏘는 거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거 no. 못 사. 아, 진짜? 그냥 운전석에 타봐, 누가. 운전석도 못 타. 그래? 니네도 사야 되는 건가? 어이, <웃음> <웃음> 음. 아, 어이, 땀나게 하네. 알았어, 살게. 그래, 니가 사, 그러면은. 가자. 싸봐 와... <웃음> 와 <오> <웃음> 야... 차가 꼈어... 어 차가... 차가... 아, 그럼 어 바... 뒤에 경찰 아니야? 어, 어, 뒤에 경찰인데... 경찰이야, 경찰... 아나경어경어 경찰... 경찰... 들어왔어야 안돼. 찰 경찰... 경 잡혔어 우어는 우리는 체포당했어. 안돼. <웃음> 괜찮아 우리 금방 나갈 수 있어. 찰독 <웃음> 우리 차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아가 대기 중이라는 거지. 빵슈 어, 대기, 대기 중. 오, 야, 어디까지 날아가? 야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 아아 아, 뭐야? 빨리 빨리 마스터. 아이 막혔어 길이. 넌못 저... 지나간다. 아, 기다려 봐. 갈게. 어려운 거였구나. 됐다. 오 그러네. 됐다. 내가 가. 왔어. 위에 올라가 가자 회헬 어, 날라다닌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냥 빨리 도망치자 이거 왼쪽으로 가줄래? 왼쪽 길로? 어 그쪽 그쪽으로 어. 저기, 가자! 어! 얘들아 에임이 좀 이상한 거 같아 내가 그런 거 같긴 어, 해 빨간색과 과열된다 많이 어? 바 앞에 이거 패시브 아니야? 어? 강아지 어여기다여기다여기다 얘들아 어? 경찰 쫓아나 어, 아니다 어, 아니다 어, 경찰 회기 어, 경찰 해개야 저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여기가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어, 경찰 내렸어. 강아지가 내렸어. 강아지 들어간다. 없어? 뭐 없어? 음... 미호야 미안해. 쏴쏴 쏴. 쏴, 쏴. 아난 잡혔어. 아, 어, 아. 어. 음... 죽였다. 미호야. 아니, 경찰. 수... 아니 강아지 쇼핑에 강아지 쇼핑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여기 새로 나온 펫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이 품종은 경찰팀한테 더 좋은 혜택이 있고요 이거는 죄수한테 조, 좋은 불독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독을 살 거예요 불독을 사야 되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비싸 1200로벅스자 어, 어. 강아지 사, 샀습니다 강아지 와 진짜 우와. 귀여워. <웃음> 자 이제 이 강아지가 경찰을 보면 뭔데요? 저희가 좀더 강력해지겠죠? 와이 차에다가 강아지까지. 좋아요. 우와, 와. 나 너, 너 죽었어? 빨리 가라고. 나 죽었잖아. <웃음> <웃음> 와. 경찰 경찰. 나타로 성공. 그 기지에도 봐. 위치 추적기가 달린 게좀 문제긴 한데 괜찮을 거야. 그러면은 나랑 같이 있면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 아니야? <웃음> 야, 어디 위치 추적기를 달아? 와 많이 바뀌었다. 고수네. 어 뭐야? 또 잡혔다. 나이스. 일단 강아지부터 사고요. 아 이제 제트택 오케이 강아지 얻었고 얘들아 비밀기지에서 보자 데리러 가죠? 어떻게 해 줘? 그 그래, 강아지 성능도 볼겸 내가 데리러 갈게 강아지가 무슨 효과가 있겠지 얘들아 강아지가 우리를 지켜줄거야 불독이잖아 또. 언제 나와? 나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됐다.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알았어 알았어 이제서 차 받고 총 받고 경찰 아니야 앞에 경찰이요 경찰이요 모르지게 모르지게 모르지게 오르지게어 뭐야 야어 뭐야 어디에 네. 무섭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뒤도 보지 말고 도망쳐 도망쳐 위에 네 헬기 아주 차나 봐봐 아니 아니지 오케이 야네 위에 뭐? 헬기 저거 경찰 아니야? 경찰이다 음. 앞에 경찰 우리 우기새만 먹고 나오죠. 그래. 차로 차로 이동할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나도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가자. 경쟁할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이야너 어디 있어? 잡힌 거야? 아니, 난 밖에 있어 밖에? 그러면 우리 보석상 앞에도 만나자 보석상? 마침 내가 보석상 앞이야 좋았어, 거기서 숨어있어 여기 이미 털렸어 아, 누워있어 거기서 우리 만나자 자, 이제 나쁜 짓 하러 가자 리아야 우리 강아지와 <웃음> <우와>. <웃음> 드디어 나쁜 짓을 할수 있겠구만 아, 왔어, 미호야 어디야? 나 보석상 안해 아니라고? 여기 은행이야. 아 은행. 어? 아보산상보동상 아, 지도가 안 떠서 나는 여기다. 여기 아니야. 더 앞으로 가야 돼. 나왜 지도가 안 뜨지? 이쯤이야? 근데 더. 오른쪽. 여기야. 여기야 우리가 왔어. 아 뭐야. 갑자기 경보 울려. 경찰이다. 경찰이다. 우리가 왔어! 보덕상 옆이야! 아나 아, 나 총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 뭐? 나잡가 잡혔... 내가 이걸로 내가, 내가 쏠게 죽었어. 그냥 죽었다고? 안 되겠다 음... 우리가 천천히 와 우리가 털고 있을게 미리 여기 말고 우리 은행으로 가자 은행을 털러 가자 은행 돌라면은 경찰 키 필요하지 않나? 아닌가? <목소리> 강아지가 온다. 강아지가 온다. 강아지 해결해. 강아지 힘내. 강아지 싸고 우 있어. 보여? 보여? 강아지 앞으로! 강아지 울고 있어, 얘들아 오, 어? 울렸나? 야매나, 왜? 야매나, 먼저 해봐. 나 총을 안 들고 왔어. 멍청아! 총을 안 들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총을 안 들고 와서 <웃음> 경찰한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강아지 목색이 센거 아닌데? 강아지 그냥 <웃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 짤짤이 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유인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경찰 도둑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총을 안 들고 와서 아도둑질 실패 뿅 구독 뿅 좋아요 삐? 안녕